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오늘 코엑스 윈터페스티벌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샵인데요 저 오늘 화장 어때요 이쁘죠 반짝반짝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안 떨리는데 제가 작년 윈터페스티벌 가가지고 엄청 떨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옷을 갈아입고 멤버들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뿅 멤버들을 찍으러 간다던 시연이는 여기 있습니다. 어머, 흑영아 아 안녕? 네. 너 오늘 예쁘다. 빨간색이네, 완전? 완전요. 나는 오늘 완전 검정이야. Black, Black. 너 머리 귀엽다. 내 따온 거. 흑영아. 네? 안 떨려? 흑영이는 저희 멤버 중안 떠는 멤버에 속합니다. <웃음> 화이팅. 너안 떨려? 효경아. 다왔인데요다오이랑 <웃음> 효경이. 다무야. 다무야. 효경인데요? 효경아. 다원이. 다 <웃음> 시언이요. 저거 잡고 다니고 싶다. 시언이가. 오, 지금 완전 이쁜데? 기는요아 크리스마스. 저희 크리스마스 숙소에서 다 같이 쓴다고 누가 선영 쌤한테 말했어요 맞아 누가 소문냈어요 아이 <웃음> 크리스마스 때뭐데 우리 김 놀았어 잘 나온다 찍어까요 언니? 도토리다! 이김 도토리 김 도토리 어, 두면 어, 여기 서보세요 피어리가, 여기. 아, 이 도토리 강도토리 써보세요 <웃음> 오늘 되게 트리랑 잘 어울리거든요 영상이 잘 어울려? 네근 우리 가 너무 똑같 <웃음> <웃음> 정말 근데 오늘 언니 이걸로 머리를 둘다 귀여우니까 그만해요 <that's> 오늘 효광이 씨 컨셉은 레드네요 오늘 거기 코엑스 인터페셔 드레스코드가 레드래요 왜냐면 연말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한번 내봤어요 그럼요! 여기 레드! 레드. 저도 여기 윈터. 레드! 레드. 여기 레드. 레드. 레드. 레드. 레드! 레드! 여기도 레드! 음. 크리스마스에는 머리에서 김도토리 씨가 머리를 묶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자강 강소토. 아 내가 나왔네. 윤리둥절. 안녕하세요, 김도토리 씨. 네 저는 김도토리. 김도토리입니다. 오늘 좀 예쁜데요? 낯을 가립니다, 김도토리 씨. 제가요? 네. 자기 아니, 본인 아니에요, <웃음> 근데 언제 뭘 했죠? 김도토리. 어 그녀의 이름은 김도토리 <웃음> 봐봐 언니 봐봐 봐김도토리 김도터리 도터리가 <웃음> 안에 갇혀있다 여기 한 번만 이렇게 쳐주면 안 돼? <웃음> 아니 나할것 같은데 안 돼. 네 귀여워 <웃음> 안녕하세요 사인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조금 망쳤어 다짠 글씨를 엄청 꼼꼼히 서 감사합니다 어머이팅년 붙어서 할게요 1년에 붙어서 할게요1년붙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보자고 오늘 같이 노래도 하면서 응원소리도 받아가지고 오늘 <웃음> 한해 정말 마무리를 뜻깊고 행복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팬분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웃음> 언니분들도 오늘 하고자 재밌는 추억이었으면 좋겠고 저희 아이아드 내년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네, 악지들도 만나고 많은 분들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웃음> 아, 안녕 아, 네, <웃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과 이번 연말 같이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내년에도 저희 아리아즈와 꼭 함께 살려주겠습니다 짠! 마무리는 김더토리